이금은, 로블록스. 아, 애들이랑 오늘, 오늘 도시에서 같이 놀기로 했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어, 미호야! 나왜 아,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진짜. 아우, 짜증나. 아우, 진짜. 미호야, 너 아. 여기서 뭐해? 야, 맨날, 너 듣게 왔구나. 나도 너 기다리고 있어. 너도 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 그럼. 나한 10초 정도 기다렸어. 10초? 너 방금 온 거잖아, 그러면은. 맞아! 거... 왜 이렇게 늦었어? 거참... 근데 리아는 언제 오냐? 또 지각이야? 설마? 설마 또 지각? 아 그러니까 걔는 맨날 늦는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맨날 늦는다니까? 지겨워 죽겠어 기다리는 어? 것도! 어, 그렇게, 미호야! 음? 잠깐! 저기 좀 봐! 왜 이렇게 땅이 흔들... 오! 저기! 저기! 저거! 저거! 저거! 저... 세상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리리리아리리 아니야 리아 세상에 어떻게 리아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거지 이드롱 어 안녕 리 나요 리아 너무 부담스럽다 볼말씀을너 진짜 커나 놀래 나나 진짜 놀랬어 그래 <목소리> 우와 리아! <웃음> <웃음> 리, 리, 리아야! 어쨌든 우리 영화관 가기로 했잖아! 늦었다! 가자! 이거면~~ <목소리> <목소리> 응? 어! 아, 어, 어! 잠깐만! 어, 리아! 리아! 니가 <목소리> 날 밟은 거 같아! 발좀 들어줄래? <목소리> <목소리> 리, 리아! 오 어, 여멘아 미안해 리아야 좀 조심해 아오 어! 어, 여멘아 미안 이거 어떡한다 음 <웃음> 그래도 난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웃음> <웃음> 리아야 그냥 나너 태우고 와줘 밟힐까봐 겁난다 어 그래 알았어 가, 가, 가자 향... 태워달라는 거지? 아, 손, 손에 말고, 어깨에다가 어? <웃음> <웃음> 가자! 리아야! <미야야. 웃음> 아니, 여놈의가집집스스가 돼버렸어! 집집집집 사이는 좀 그래! 아 그래? 미안! 집집집집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언니가 집집집집집집잖아여집집집잖아우집집집집집 너왜 그래 나한테 이런 거? 아왜 나한테만 리야너 진짜 맨날 나 기럭비고 너왜 그래 사람? 아아아아! 아깐만게 거짓말. 아하하하하 <웃음> <웃음> <지마. 웃음> 너무 아파서 그래. <웃음> 이제 나안 거야. <웃음> 거짓말! <웃음> <웃음> 아야 이제 배고프다 그치? 밥 먹으러 가자 네, 네. 알았어? 아,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미호야 가자 밥 먹으러 가야지 얘들아 여메아 그래.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응쟤 음. 이제 우리랑 어울리기엔 너무 크지 않나? 그래 우리 그냥 쟤랑 절교하자 그래 우리끼리 노는 거야 야, 얘들아 어디 갈 건데? 어아 우리 그만 집에 가보려고 너도 집에 가봐 우리 숨바꼬 아까 너 거기서 아, 10초만 쓰. 손바꼭질해, 손바꼭질. 알았얘들아 디도를 씹게. 우리 야. 빨리, 우리 빨리 집에 도망가자. 쟤는, 맥 음. 우리가 애들 리아가 아니야, 괴물이라고. 에이, 그러니까 쟤 우리는 더 이상 같이 놀다간 어, 내 뼈가 아정나겠어. 리조, 리조를 집으로 예, 집으로. 자, 일곱, 여덟, <웃음> 아홉, 열, 두, 세, 네, 다섯, 여 일곱, 일기 있으면 모를 거야. 얘들을쳤는다 나와 어, 어. 거기 있는 거다 거기 있는 거다 안되고 나오는 게쫄을 어? 너는 왜 도망쳐 날 보고? 야야 우리 아, 절교야 씨... 뭐? 너 못생겼어 어? 절교 절교 이 녀석들이 어떻게 친구데 그렇게 시발말을아 밟지 않게 조심해 아! <웃음> 아! 아 о г 이 구독 안 되겠네. 내가 이번엔 커져야겠다. 복수야, 복수. 내가 제보다 더 커져서 밟아 줘야겠어. 우! <웃음> 리아야 오, 오. 그렇게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지. 어? 오, 오. 친구를 오우 괴롭히면 오우 못 써! 리아! 니가 남들보다, 어? 좀 크다고 해서, 그렇게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돼. 리아야, 반성했니? 응, <웃음> 반성한 것 <거> 같아. <웃음> 반성했어? 음, 그럼, 그럼. 반성 안한것 같은데? 아니야, 너 반성했는걸. 반성 안 했잖아, 안 아니. 했잖아.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아 안했, 안아 안했, 안되안다안올안와안반안을안안한안같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좀안구안좀안다안좀안롭안면안러안 안했, 안되 안했, 안되 안했, 안되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했, 안안 리아야! 음. 우리 이제 작아졌으니까 우리 공평하게 놀자 이제 알겠지? 알겠죠 아이 어 영화관이다 영화 보자 얘들아 영화 보러 가자 아 재밌겠다 야 근데 리아야 너 그거 아냐? 미호 어제 남자친구 헤어졌대 와, 진짜. 와 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대박 웃겨. 대박 웃겨. <웃음> 어, 대박. 근데 내가, 내가 알기로는 뭐 겨드랑이 냄새가 나, 나서 헤어졌다고 하던데? 암네? 아, 대박 웃겨. 아, 영화, 영화 보지 말고, 영화. 그냥 미호 이거 혼자 두고 우리 그냥 도망가자. 그래, 그래, 그래. <웃음>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그게 왜 너희의 놀림감이 되어야 해? <웃음> <웃음> 내가 남자친구랑 <남는 친구에게 웃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웃음> 내가 남자친구랑 <남는 웃음> <집을 웃음> 해줄 수도 <웃음> 있는 거 아니냐고? 아, 리아 리아 소리 잡혔어. <웃음> 그래 그래. <웃음> 나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 먹는 거 아니야? 있는 <웃음> 거들. <웃음> 리아가 나빴네. 여매나 여맨. 너도 똑같아 어떻게 친구끼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너를 진정한 친구라고. 아, 어? 어떻게 아, 그런 말을 함발할 아, 수가 있냐고. 아, 빨리 설명해. 설명해. 미안해. 미호야미호야 그건 좀 그래. 그럼, 빨리 사과해. 사과할게. 이렇게 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쓰셨어, 빌게. 새 남자 친구 소개시켜 줄 거야? 알았어.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 친구는 보나 근데 아무래도 쟤는 성격이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봐도 <웃음> 남자 중에 헤어진 게 분명 성격 문제일 거야. 성격 문제 누가 봐도 그래. <웃음>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웃음> 쟤는 화나병 퍼지는 병이 있나봐. 도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할수가 있어? 나같이 석계초원애가 어디 있다고? 나같이 석계초원애가어디고 <웃음> <웃음> 오! 오, 아, 화해 너무 너무 거대하다 아. 어쨌든 남주 소개시켜줄거지? 응 음, 소개시켜줄게 얘들아 모두 재설정을 해봐 구독 자 얘들아 내가 옛날부터 소원이 있었는데 말이야 응. 너네들 한 번씩 먹어보는 거였어 한번 <웃음>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 자 보자 일단은 리아부터 먹어볼까? 리아가 무슨 맛일까요? <웃음> 리아부터 먹어볼게요. 꿀꺽. 응. <웃음> 리아야, 응. 거의 내 배속은 어때? 따뜻해. <웃음> 따뜻하다고? 아 근데 리아는 좀 짜다. <웃음> 내 똥이 왜 이렇게 크지? <웃음> <웃음> 안녕. 안녕. 미호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미호가 어딨지 미호 열심히 도망치네. 그래도 안될 텐데 말이야. <목소리> <목소리> 미호도 한번 먹어볼까? 무슨 맛이 날까? 자, 한번 이렇게 왼쪽, <목소리> 오른쪽 어디 <목소리> 어느 손으로 먹어봐야 맛있을까? <목소리> 날 가지고 놀지 마! 내 머리 위에도 좀 올려볼까? 내 머리 위에도 올라가봐. 내 머리는 아, 어때? 아, 아 여기 정수리! 아 정수리 구역 깜찍해! 미호야 내 머리 속에 숨어있네? 아... 그나마 니가 조금 작아져서 좀 얼굴이라도 비치네. 아. 아 다행이야 리아야 그건 무슨 댄스야? 난 힘들 때 멋진 힙합 춤 <웃음> 좋아 <웃음> 아, 춤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띠, 띠, 띠, 나춤금누가한테배어 누가 그렇게 추래? 어? 응? 우리 엄마. 뭐? 우리 <웃음> <가물긴> 엄마가 알려준 <웃음> 건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할 말이 없지. 내가 <웃음> 미안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거인이 되어서 친구들을 한 번씩 이렇게 괴롭혀주었어요. 어? No. 어이피안 밟히거든? 어, 쨌끔 해서. 아, 뭐야. 어, 뭐야. 밟혔어? 밟혔어, 나? 오, 날라갔어. 리아야, 좀 많이 거대하네. 아, 아. 좋아요, 구독 누르라고 말해. 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자, 꼭 살아서 만나요. 어 아! 미운도 더 꺼졌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